이거 남일로만 생각했던 게 저한테도 일어났네요. 전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비록 꼼꼼한 편은 아니지만 가계부를 컴퓨터에 쓰고 매월 지출 내역과 자산 월말 정산을 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나갔는지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왜 망했나 싶어서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과정이 이어져왔네요. 한인간이 망하는 과정이니 부디 마루타로 삼으셔서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일과 주식을 병행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년여 만에 1500만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승률과 수익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 전업한다는 생각과 더 이상 지방청구석에 있기 싫다는 명목하에 이를 때려치고 부모님 곁을 떠나 무작정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월 60만에 고시원에 정착하였습니다. 1월 일자리 구하느라 주식매매는 쉬었고 결국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만 100만원 지출로 1500만원이 1400만원 되었습니다. 2월 매매 쉬면서 전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큰일이 생겼고 생활비 등총 400만원이 지출되어 1400만원이 1 원이 천만이 되었습니다. 3월 전업을 시작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수익은 50만원입니다. 방값 포함한 생활비 100만원 제한이 1000만원이 950만원이 되었습니다. 4월 수익은 110만원입니다. 역시 생활비 제한이 950만원이 96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돈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매매 방식을 좀 바꿔볼까? 그래, 그게 100% 먹고 다시 이 패턴으로 돌아오자. 5월. 손실이 310만원입니다. 오이상실 충격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잔고는 960만원에서 생활비 제한이 5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정신차리자를 수일 반복한 끝에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생활비를 절반이아로 줄이고 예전 매매 패턴으로 가자고 결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쌈 방으로 옮기고, 출 끊고 친구 안 만나고, 외부여는 모조리 끊고 잠수 모두 돌입합니다. 반찬값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기, 샴푸, 린스값도 아까워서 비누로 해결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6월 수익은 80만원입니다. 생활비를 7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인 덕에 생활비 채하고 잔고는 550만원이 560만원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주식이 갑자기 하기 싫어졌습니다. 악몽은 여전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과거를 되뇌일수록 미련만 강해집니다. 매일매일 줄담배 그래 이왕 지사 망가진거 한방에 복구해보자. 월 10%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에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자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7월 손실이 90만원입니다. 생활비 70 제하고 나니 560만원이 400만원 되었습니다. 마의 장벽인 500만원이 무너지고 이제 끝이구나. 잃은 돈을 생각해 답답함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극등주 잡아서 100% 먹으면 800만원이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8월 현재까지 손실이 80만원입니다. 생활비 70만원 제하고 나니 400만원이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에 대한 아쉬움 미련과 상처만 남은 서울 생활을 접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1년 동안 번돈과내 저용을 고스란히 바쳤네요 뭐 아직은 점기에 집으로 내려가서 공장에 취식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예전 매매 패턴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 1년이요 몇달 앞서 가려 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1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교훈을 남깁니다 1. 집한채 없이 월세 내면서 전업하고 싶거들랑, 확실히 월 5에서 10%도 정 수익이 나오는 모델이 있어야 하고, 투자금은 최소 3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월 10%면 300만원입니다. 2. 타지에서의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애인 안 만나고, 잠수 모드로 들어가도 최소 월 100만원은 듭니다. 3. 소저본 전업 투자자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인드에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만, 생활비의 압박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4. 전업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투기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이 아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들이라 말하고 싶네요. 모두들 수고하시고 성토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일해서 2년 뒤에 뵙겠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컴백하기를 기원하며 20대의 짧지만 재미있었던 전업투자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